초순달과 보름달 부근에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달의 인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신발 지진에 의한 이상 진역 발생 이후에 큰 지진 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 지진의 이상 진역이란 진앙 부근에서는 진동이 관측이 안되고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대 진도가 발생되는 지진을 말합니다. 올해 첫 이상진역은 1월 15일에 발생한 미에현 토바의 규모 5.2 신발지진에 의한 이상진역이 있었고, 두 번째 이상진역은 4월 21일 나가노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관동 지역 전체로 진동이 관측된 이상진역이 있었으며, 세 번째 이상진역은 6월 20일에 홋카이도 가미가와 지방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이상진역이 있었고. 네번째 이상진역은 9월 3일 러시아 프로나이스크에서 발생한 이상진역 이 있었습니다. 지진은 러시아의 프로나이스크 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1000km 떨어진 아우모리연에서 진동이 관측된 이상진역이었습니다. 올 2021년 이상진역을 살펴보면 이상진역 발생 후에 약한개월내 동안 진도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을 하였으므로 최소 한달 정도 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진 횟수의 불규칙한 발생 이후에 강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진 패턴을 보면 동일본대 지진과 구마모토대 지진 등의 대지진 전에는 지진 횟수가 불규칙하면서 줄어들다가 갑자기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해저화산인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화산인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화산 대폭 발력시도 신발 지진이 도쿄 인근 이즈제도 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500km의 신발 지진들이 발생을 한 후에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100년 전에도 해저화산 대폭발 때에는 2년 정도 연속하여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들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에는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